아직 도져뻗있네배방고 해줘 배방 멋있어 이거야 아빠 너무 귀여우고 귀여운 아빠 나는 우리 귀여운 매종이 네 우리 귀여운 네 종이가 귀여운 아빠의 볼을 꽂아주세요 아빠벌 아빠벌 아빠 뽀뽀 뽀뽀 뽀뽀 뽀뽀 점점 안 먹을 거니까 몸좀치워놔아나 어, 이거 해야 돼. 애니. 맞아. 엄마 아빠 내일 하라고 했잖아 물터치 한 번만 하고 당일께 아 어, 맞다 밥 먹기 전에는 비누로 손을 깨끗깨끗 깨끗깨끗 깨끗깨끗 새벽노라 어서져라 깨끗하게 깨끗하게 빨봐요 자, 다 쓰고, 씻고, 툭, 툭, 툭. 냄새 좋다. 아빠. 아빠, 나도 같이 먹자. 응, 어, 좋게. 아빠, 나 찾아줘. 되는데. 여기 있는데. 야! 아빠, 이번 아빠 숨어 봐. 차소맘 님. 어디 있나? 살려나다. 웃지 마요. 뭐라고 알 있어? 몰라. 양치하고 세수하자. 씻자. 춤을 거예요. 아아 아, 내가 이렇게 해. ü r 아에아아아아 아빠 아빠 어아뭐 다른 아이고엄마 오이 썰어주는 오이 그거 할래? 오이 마사지? 어? 나 그거 실제로 p u r c 리가 한번 해주신 d e 해줄까? 이제 칼로 자를 시간이 럼 이걸로 가져갈게 이걸 어? 요거... 어, 잘라 그거 그래, 좀 얇게+ 얇게 잘라야 돼 얇게+ 얇게 이렇게 어. 이렇게어 이렇게. 좋아 더 얇게 이씨야 이씨야 <웃음> <진짜. 웃음> 왜? <웃음> 왜 정색이야 왜? 이렇게 조금 이렇게 두꺼우면 안돼 이렇게 돼야 돼 요리 강자야 요리 오. 강자 선생님 칼질이조금만 <웃음> <웃음> 잠깐만요 금이다 어디 갔냐 예? 왜반말이냐요이제 <웃음> <웃음> 올래도 될것같은데요오 아빠 아빠 먼저 누워서 해봐 그럴까? 응아이고아이고 아이고. 붙여주세요 렇게쪼 어. <웃음> 눈? <웃음> 겁나 두게 는! 야너 얼굴에 올릴 것도 나 입을 담으세요 맛있다! 너! 어디 갔어? 왜 말하지 못해? 아니 왜 이리 버려! 점점 해 볼래 이제? 점점 뭐먹었어 으쌰+ 으 아빠+ 아마할 천사 할거 아빠는 아빠 악마 <웃음> 어, 그래 그럼 엄마 나랑 같이 다수심 천사 바나라아안돼 <웃음> 내랑 헤지 <웃음> <웃음> 돌아서, <웃음> 아, 백션트잉, <웃음> <빅쇼>, 스 <웃음> <아스>. 돌아서, 빙빙, <웃음> 또 돌고.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. <웃음> 어디서 배웠어 그런 거. 으쌰! 그 어딨어? 응? 왜 이렇게도 몰랐지? 으쌰? <웃음> 아빠도 힘들지 않아? 진이야! <웃음> 잡서 틀어줘. 이거 들고 싹 어, 부어봐 이거 깜짝 놀라 툭괜찮와 반짝이까지 나온다 어, 색깔 되게 잘 나온다 우와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 어, 반짝이야 그러니까 라임은 음. 다 넣어? 응다 넣어 다어 음. 아, 몇개 넣을까? 넣어 봐 궁금한데 반짝 안 해도 돼. 은거아아아아아아아 빨리 물 다시 넣고 있어 아줌마 귀여우니까 소잘알 아빠는 이렇게. 어? 머리야 오 아빠 버, 아빠 세요싫 아 <드스> 해봐 어수 <어우>, 나는데? 똥는수 나는데, 자게 누워 아빠 근데 우리 예전에 놀이공원 간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가? 갈까